안녕하세요. 프레시티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연예인 중에서도 비보잉을 잘하기로 소문난 박재범씨의 비보잉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토말마스 그렇게 스와이프스 이야 확실히 음악을 잘 타네요 오 나이스. Yeah Woo Oh Ahoy Wow 오, 한나도 진짜 잘하네. 와, 와! 와우 저게 시그니처, 시그니처 같아요 아 약간 아쉽지만 와우 코핀 와우 헤드스핀 다이렉트 이야 네잘 봤습니다 역시 익재범씨는 예전에 그래도 비보이를 했었으니까 아, 당연히 참나? 뭐 노래 듣는 거다 잘합니다 다 잘하네요 확실히 비보이를 했던 분이어서 그런지 그냥 진짜 비보이 같아요 네, 잘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영상이 아마 그때가 미국에 있을 때 영상인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레파토리도 정말 좋고 테크닉도 좋고 노래 듣는 센스도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비보이네요 비보이야 네, 비보이에요 네, 박재범씨는 가면 갈수록 지금 영상이 최신 걸로 좀 넘어온 건데 최근에도 가끔씩 연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재범씨 주위에 저제 친구들이 좀 있어서 영상들이 가, 간혹 올라오고는 하는데 거기 보면 아직도 꾸준히 좀 옛날보다는 아니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최근 영상을 봐도 어, 아직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범씨를 이제 만난 썰을 좀 풀자면 어,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박재범씨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행사장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와서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박재범씨는 지금 프로 비보이들과 같이 팀을 꾸려서 대회도 나가고 하잖아요 코리아 어세신이라는 팀인데 그팀 안에 정말 유명한 비보이들도 많이 있고요 박재범씨도 지금 코리아 어세신이라는 팀에 소속이 되어서 배틀도 나가고 비보잉에 대한 그 사랑이 확실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배들을 되게 잘 챙긴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엄청 잘 챙긴다고 정말 착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인성도 좋고 비보잉을 너무 사랑해주는 박지범씨아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 비보잉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연습도 하시고 시간 되시면 저도 같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네요 박재범 씨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비보이 제이 박입니다. 비보이에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시티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